여기는 장순의 집. 어, 아유, 찌... 음... 찌... 음... 음... 어, 아니, 그럼 음... 장순아는 음... 오늘 안 뛴단 말이야? 네, 이번에는 빠지고 다음 대회에 출전할 거예요. 주섬주섬. 어허, 이거 큰일 났네. 거래처 사장들한테 우리 아들이 TV에 나오는 운동선수라고 했는데, 어허. 당신도 참그 학교 육상부 보면 몰라요 내가 한번 찾아가서 창수 빼내와야지 안되겠어요 음? 제... <웃음> 엄마는 장편해. <웃음> 우리 선생님이 어, 얼마나 좋은 분인데 그러세요 저거+ 저거 너 하니 때문에 그러지 응. 엄마, 그냥 내버려 두세요. 무엇이든지 어, 뭐? <웃음> 한 가지라도 이룩하려는 그 노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웃음> 기초, 기초. <웃음> 저는 그런 점에서 홍득께 선생님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훌가라고 뭐? 아니. 사심 가득. <웃음> 아, 니가 홍 선생님 얘기만 나오면 왜 그렇게 편을 들고 나오니? 엄마보다 더 좋으니? 응? 어, 당연히그라발그다다 <웃음> <아이고, 나, 나. 웃음> 아, 터가 학교 다녀오겠습니어쟤왜 저렇게 동돼얘 명호야! 책산다며통 <웃음> <돈> 가져가야지! 어? <웃음> 장아 <너>? 까불지 마라! <웃음> 아야야! <웃음> 어머나! 복수하자! 아, 아, 선생님! 물음표? 어, 어... 명화씨! 아, 무슨... 아, 말... 안녕하셨어요? 아, 예예! 예. 어, 저기... 아, 어디 다치지 않으셨어요? 어? 어머어머, 다치신 거 아니에요? <웃음> 괜찮습니다! 어... 명화씨에게 어... 맞아치고 늘어났습니까? <웃음> 아, 이 선생님도 참! <웃음> 부글부싱싱 절... <웃음> <글, 글>, <웃음> 싱싱하고 <웃음> 굵은 개나 <캐나 웃음> 사세요! 애그로 뭐, 언니를? <웃음> 뿌듯뿌듯 명호씨 덕분에 계란 몇판 거뜬히 팔았습니다 <웃음> 아, 아니에요 다 선생님의 갸륵하신 마음씨 때문이에요 <웃음> 그런 일이라면 제가 계란 많이 팔수 있게 해 드릴게요 <웃음> 예? 하, 하지만 하루 새끼를 모두 계란만 드실 수는 없잖아요 <웃음> 아, 안 돼요 안돼 <웃음> 어, 계란찜 계란무라이 계란말이 계란지단 <웃음> 등등등 계란 달걀에 구해구 그게 아니고요. 학교 친구들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친구들한테 부탁하면 많이 팔수 있을 거예요. 만세 <웃음> 그럼 제가 나중에 음, 찾아볼게요. 예, 안녕히 예, 계세요. 예. 아, 카세네. 예, <웃음> 예. 아. 카세, 네. 아 명화 씨. 아, 옥신, 옥신. 아프 끙. 점점점점점점. 쨘묘시는 <웃음> 저렇게 착하 예쁘시고 <웃음> 요정천사신데 <웃음> 그런데 어, 데휴 내가 미쳐 오늘도 학교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앗 학교! 벌떡! 아, 어 빨리 가서 출